쫄랭쫄랭 안녕하십니까 소리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이 앞에 보이는 박스 한번 열어보려고요 언박싱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어, 부츠를 하나 샀어요 제일 초보자들이 많이 다치는 부위가 어, 발목이... 음, 발목이. 아무튼 입말 많이... 벌리면 거짓말이 없었고. 자동으로 나와 핑계는 그렇고 예. 뭐 하나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질렀죠. 음. 이번에 제가 구입한 제품이 여기 보이시죠 CD CD에 모터크로스용 부츠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달리는 길 정도면은 그냥 뭐 비단임도 하드부츠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어드벤처부츠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살때좀 좋은 거 사자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구입한 건 CD 부츠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한 이유는 예뻐서 그냥 예뻐서 진짜 단순히 그냥 이 제품 저제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막 보다가 어? 이게 제일 이뻐 그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어서 그래서 이 제품을 샀습니다 예뻐서 샀다는데 얼만큼 예쁜지 박스 한번 열어서 보여 드릴게요 짜잔 짜 아, 아이고 와우 뭐. 샤샤 이렇게 놓고 어...뭘까요 이게? 시디가 팔고 있는 각종 부츠 류들의 그 설명서인데 여러 나라 말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뭘까요? 이게 뭐 매뉴얼인가요? 제가 구입한 부츠 모델명이 CD사의 Crossfire 3 SRS 모델입니다. 펼칠 수 있는 네, 이런 매뉴얼이 하나가 있고요. 이태리 말, 독일 말, 프랑스 말, 에스파아어 포르투갈어, 재팬 일본어, 중국, 한국어가 한국어가 이건 너무한거어니 한국어로 한국어 한국어로 씨. 테어니컬국어메이션 매뉴얼. 네, 뭐 CD 스어커가들어있고국어떼가지어로한국어붙여야어영어뭐 다른 어러 가지 말들한국어데 한국어로 한국없으면국워 <웃음> 네, 근데 우리 한국어아한국득로 여기네. CD. 마음에 안들어 한국 우습게 하네 제가 지금 광각으로 찍고 있어 가지고 이런데가 길쭉길쭉하게 나올거예요 실제보다 제품 디자인을 한번 보죠 4점씩 하드부츠고 검정색 다리 발부분만 빨갛게 포인트 칼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런게 좀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하드 부츠들이 거의 여기가 이제 동일한 두께로 내려가는데 얘는 발목을 조금 이렇게 잘록하게 잡아놨더라고요 디자인을 날렵하게 보이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색상 조합도 좋고 뒤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뒤는 이렇게 생겼고. 어어어 어, 어, 청소기 청소기 안돼 안돼! 야 이거가 오늘 좀 청소하지만 집에 들어가. 청소를 한대 신발 앞과 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 측면과 저쪽 측면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바깥쪽에 드러나는 부분과 다리 안쪽으로 이제 잡혀 있는 부분 나사들이 박혀 있는 걸 많이 볼수 있는데 이 나사들은 일일이 다 풀러 가지고 그 파츠를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몇 킬로인지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꽤 무거운, 묵직합니다 저 하드부츠 이런 류의 하드부츠를 신어 본 경험이 없어 가지고 무겁게 느껴져요 어 크로스 파이어 3 SRS 모델이 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나사들이 박혀 있는데 얘들도 나사를 풀러 가지고 요 판만 빼내고 새 거를 갈아 끼우면은 어, 신발 바닥도 계속 새 것처럼 쓸수 있다고 해서 제가 뭐 도대체 몇 번을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는데 핑계거리가 되죠 나를 설득하는 구매 포인트 이거 밑창 바꾸면 계속 신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비싼 거를 질러야 해 비싸지만 지르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히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샀죠 버클은 이렇게 열고요 그러면 안에 이제 부드러운 속 후츠가 나오고 속후츠 열어서 이런 식으로 요 부분에 나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좀이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참고한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국내에는 사실은 이 모델에 대한 뭐 사용기나 설명을 거의 찾을 수가 잘 없었고 해외 포럼 몇 군데에서 구매 평 대부분이 좋았어요 나쁜 평이 별로 없었어요 두 번째는 예쁘다는 라 평이 많은 편이었 사이즈보다 좀 작게 나온 것 같다는 라 얘기들이 많았고 발볼이 넓거나 발등이 두꺼운 분은 약간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발목도 흔히 하는 말로 발이 큰 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은 한 치수 크게 사라는 글을 제가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유로 42 사이즈를 얘는 혹시 몰라서 유로 43을 구입했습니다 아까 영상 찍기 전에 잠깐 신어 봤더니 음 커요? 큰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겠더라고 엄지발가락이 있으면 그거보다 이제 크게 샀으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건 맞는데 발 볼을 잡아주는 부분이나 발등이 눌리는 부분, 특히 여기 잡아주는 데가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있더라고. 바로 이발 뒤에 여기 잡아주는 부분하고가. 그래서 한 치수 크게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한 65만원, 68만원 뭐 그정도 가격을 받고 한 FC모터에서 환율 계산하면은 배송비까지 해가지고 55만원 정도 준것 같습니다 한번 신어 볼게요 지금 딱 발을 밀어 넣는 발목 복숭아뼈 바로 밑에 여기 약간 볼록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눌리는 느낌을 꽤 받네요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끼우는 게 맞겠지만 음, 지금 앞은 제가 제칫수보다좀 크게 사가지고 여긴 여유가 있는데 어, 심을만한 거 맞습니다 와 이런 거심고 어떻게 <웃음> 바이크 타죠? 무릎은 잘 굽혀지는 것 같아요. 제일 좀 압박을 받는 게 여기, 이 부위, 여기, 이 부위가 좀 압박을 받고요. 그럭저럭으로 뭐 걷고 하는 거는 막상 신으니까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네요. 이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스노우보드 부츠 신는 것 같아요. 스키부츠 까지는 아니고 딱그 정도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박싱 영상 새 부츠 사서 새 부츠 언박싱 영상 한번 CD c r o s s r 3 SRS 모델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츠를 바꿔 신고 왔는데 아 드디어 이제 발목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소리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앞에 보이시는 거 박스 두개 있잖아요. 어... 박스 언박싱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